샘사라라는 기술입니다 일단 샘사라라는 기술은 어, 샘사라 1, 샘사라 2, 샘사라 3, 샘사라 4, 샘사라 5까지 있습니다 어, 1부터 5까지 있죠 샘사라가 근데 저는 모두 다 강좌 계획이고요 일단 샘사라라는 기술이 아무래도 고급 기술이니까 하나하나 각각 따로따로 따로 올려볼 계획입니다 일단 샘사라 첫 번째 강좌는 샘사라 1이 되겠죠 음. 샘사라원이 어떤 순서로 되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롤아웃을 하신 다음에 채플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Y2K 하신 다음에 Y2K 리버싱을 한과 동시에 바로 채플린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엄지손가락으로 막아주신 다음에 다시 검지, 검지손가락 위에 올라가주시고 풀트 하듯이 내려가신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채플린으로 마무리 하는게 샘사라원이에요자강추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세이프핸들를 해주신 베이지그랩으로 와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중지로 걸친 로라 어, 중지다 걸치게 로라웃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검지 손가락을 칼등 쪽에다가 두시면 돼요. 그다음 일단 여기서 리버스 체플린이라는게 들어갈 건데, 이런 식으로 잡아 줄 거예요. 원래 체플린을한 바퀴 통째로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체플린을해 주시는데 바로 오는 세이프 핸들 있죠? 세이프 핸들을 바로 잡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검지랑 엄지랑 세 핸드를 잡은 자세가 되죠. 이 자세에서 YTK를 해주세요. YTK를. 자 그런 다음에 YTK 리버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와 동시에 YTK 리버싱을 할때 YTK를 리버싱을 할때 엄지랑 검지랑 잡게 되잖아요. 그때 리버시 어, 리버스 체플린을 다시 한번더 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여기서 YTK 리버싱이 어떤 식으로 되는 기술이냐 하면. 일단, Y2K가 이런 식으로 되는 기술이라면, Y2K 리버싱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Y2K는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지만, Y2K 리버싱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생각까지 두신 다음에, 롤아웃 시고 리버스 체플린, 세이프 핸들을 잡게 리버스 체플린을 해주시고, 어, Y2K를 해주신 다음에, Y2K 리버싱을 함과 동시에, 바로 체플린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어후, 좀 이상하게 됐는데 다시 YTK를 한 다음에 YTK 리버싱하면서 바로 채플린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중점으로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정도까지 꽤 되신다면 다음 단계까지 가보죠. 자 이렇게 엄지랑 검지랑 세이프핸드를 잡은 자세로 왔잖아요. 여기서 엄지손가락에다가 걸치게 올려주시면 돼요. 파이트 핸들을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백투이 하듯이 백트이 하듯이 다시 검지손가락 위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자세에서 풀 트위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 트위를 원래 이런 자세에서 이렇게 되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샘사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풀 트위 자체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내리시고 다시 검지로 잡고 올리실 때 리버스 채플린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한 바퀴 같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회전해서 회전해서 이쪽으로. 이세 손가락으로 세이프핸드를 잡은과 동시에 검지 손가락을 빼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닫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닫아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 중지다올치기를 롤아웃 하신 다음에 채플린을 해주세요. 채플린을 해주시는데 이쪽 세이프핸들이 잡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엄지랑 검지로 세이프핸드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자세에서 바로 Y2K를 해주시면 돼요. Y2K. 그리고 Y2K 리버싱을 함과 동시에 바로 리버스 차플린. 어이구, 이상하게 됐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Y2K를 하신 다음에 Y2K 리버싱을 함과 동시에 엄지랑 검지랑 잡잖아요. 그때 바로 와, 어, 리버스 차플린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다시 세이프 핸들를 엄지랑 검지랑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어, 이 바이트 핸들을 엄지손가락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검지손가락 위로 이렇게 올려 주시면 돼요이 자세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풀트이 하듯이 내려가 주시고 올라가 줄때 리버스 채플린을 해줄 건데 리버스 채플린을 해줄 건데 이런식으로 닫아 줄 거거든요 이런식으로 자 그래서 풀트윌 하고 올라갈 때 리버스 채플린 할때 회전을 주잖아요 회전을 줄 때, 세이프 핸들을 이 중지약지 소지를 잡을, 잡음과 동시에, 바로 검지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빼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게샘스라 무언이 되시겠습니다. 자, 다시, 로라웃을 중지손가락에 해주신 다음에, 리버스 체플린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검지랑 엄지랑 세이프 핸들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바로 Y2K. 그 다음, Y2K 리버싱을 함과 동시에, 바로 리버스 체플린. 이렇게 Y2K를 주신 다음에 Y2K 리버싱을 할때 엄지랑 검지랑 잡으시고 계속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힘을 이용하여서 리버스 샤플린 그래서 다시 세이프 핸들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바이트 핸들을 이쪽 바이트 핸들을 엄은손가락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백 투일 하듯지백투일이 원래 투, 베이직 투일이 이거였으면은 백투일이이 자세에서 바로 검지 위에 올려주시는 거였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이 자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백투위라는게 어, 이렇게 팬그립 오픈된 팬그립 상태에서 바로 이 검지손가락 위 올려주지 시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여기 엄지손가락에 걸쳐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똑같이 똑같은 원리예요 자, 이 자세에서 백투위라듯이 검지손가락 위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풀트에 하듯이 똑같이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힘을 계속 이용하셔서, 체플린을 한 바퀴 제대로 해주시는데, 여기 세이프 핸드를 엄지, 어, 중지, 약지, 소지로 잡은 것 동시에 바로 검지 손가락을 빼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치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어, 롤 아웃을 하신 다음에, 검지 손가락에, 어, 검지 손가락으로 리버스 체플린을 하시고, 엄지랑 검지로 세이프 핸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YTK 하시고 YTK 리버싱을 한과 동시에 바로 이런 식으로 어, 리버스 체플린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YTK를 한 다음에 YTK 리버싱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 개로 쪼개서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라우스를 하신 다음에 체플린하고 YTK하고 YTK 리버싱하면서 을 바로 리버스 체플린을 들어가는 부분까지 연습을 한 다음에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면. 그 뒷부분까지 연습을 마무리 했다는 거죠 네, 이런식으로 바늘을 쪼개서 저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뭐 일종의 팁이고요 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간 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렇게 Y2K 한 다음에 Y2K 리버싱을 한 다음 구와동시에 바로 리버스 채플링까지 하셨으면 여기서 엄지손가락에 걸치게 바이트핸드를 막아주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백투이 하듯이 백투이이 그냥 이 자세에서 오픈된 팬그립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술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엄지손가락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백투이을 해주세요. 이렇게 검지 위에 올려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 풀투이라듯이 똑같이 내려가주시고 올라가주실 때 올라가주시는 힘을 계속 이용하셔서 리버스 채플린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자 여기서 채플린, 리버스 채플린에 들어갈 때여좀왔을때 중지, 약지, 소지를 잡아주심과 동시에 바로 검지 손가락을빠주시면 이런 식으로 닫은 베이직 그립으로 오실 겁니다. 자, 이 정도로 강제를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아 그리고 제 채널 좋아요랑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아 그리고 제 네이버 블로그에 공지글 하나 올렸으니까 제 영상 설명란, 이 강좌 영상 설명란에 링크 있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강제를 마쳐보도록 할게요.